성삼위일체하나님, 성삼위일체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신가? 창세전에 실존하신 예수님, 창세전에 실존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진영 목사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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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사역과 실존, 신성과 인성, 많은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성육신 이후에 공생애와 십자가사건, 그리고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단 상담에서 중요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면서도 많은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진 신도들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실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구와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원전에 영원세계에 계시면서 창조사역에 함께 하셨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도 활동을 하시고 우주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실존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그 신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삼의 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경 확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성경구절에 대해서 찾아보았고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성경구절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전에 존재하신 예수님 창세전에 존재하신 예수님 그리고 구약시대에도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실존 창세전에 존재하신 예수님 그리고 구약시대에도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 전에 존재하신 예수님 창세 전에 실존하신 예수님에 대한 성경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찾고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창조사역에 동참하신 창조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령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 또한 창조사역에 동참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알파와 오메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은 구약시대 인물이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지만 실제 예수님은 구약시대에도 활동하시고 이 지구와 우주가 생기기 전에 이미 실존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예수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로마서 9장 5절 말씀입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마지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세세에. 세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예수가 이르시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가 이르시되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음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예수님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이시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인간 세상에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지구와 우주가 생기기 전에 존재하신 분이라는 걸 실존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지금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성경을 펴서 찾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이시며 창세 전에 영원전부터 존재하셨고 구약시대에도 활동하셨다는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곧 아들 하나님이시라 성자 하나님이시라 그가 예수가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많은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이단 사이비 집단들과 신천지에서는 태초의 말씀 이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해석을 하거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으로 해석을 하거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태초의 말씀은 로고스, 창조 근원, 창조 근원자 되시는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에 나오는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 말씀, 이 말씀을 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2절에서 그가 말씀을 예수님으로 그가 인칭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가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이라 예수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예수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 땅에 오매 예수님이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자기 땅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말씀이 로고스 창조 근원자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인간 참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세상에 그 아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5절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예수가 나보다 앞선 것은 예수님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예수님을 가르킴이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약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외칩니다. 요한이 예수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 예수님을 가르침이라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성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은 8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면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지더라도 성경을 확인하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성부 하나님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 예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예수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셈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예수가 아들 하나님이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예수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성부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실 때에 내가 거기에 있었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거기에 있었고 그가 성부 하나님이 위로 구름하늘을 경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라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성부 하나님의 기뻐하신 아들이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성삼의 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설명할 때 접근 방법이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진 청년들과 신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쉽게 이해시킬 것인가 접근 방법을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냐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의 실존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구와 우주가 생기기 전에 영원전에 존재하셨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도 활동을 하셨다. 예수님의 실존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때에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고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단 상담을 할때 내담자와 진실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냐 이 확인하는 작업을 할 때에 성경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서로의 서로 주장만 계속 펼치다 보면 말싸움, 논쟁의 말싸움 밖에 되지 않고 논쟁에서 시작해서 논쟁으로 끝나버립니다. 제가 1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진 청년들과 성도들과 상담을 통한 결과입니다. 어떤 것을 설명을 할때 진리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할 때 성경을 찾고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에 내담자를 만났을 때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진 신도들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과 처음 만났을 때그 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의 교리를 가지고 논쟁하기보다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그들과 갈등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내담자가 소속되어 있는 이단사이비 집단의 교리를 가지고 대립하게 되면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그 마음 문을 여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마음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접근할 때는 가능하면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단사이비 집단에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다르다는 이 사실을 성경을 찾으면서 스스로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실존 창세 전에 존재하신 예수님 그리고 구약시대에도 활동하신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비드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성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우편보좌의 예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위에 성령 하나님이 일곱영할때 게시록에 나와 있는 천국에 대한 환상을 말할 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우편에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위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옛 언약 새 언약할 때새 언약을 마음에 새긴다고 합니다. 새 언약을 마음에 새긴다고 하고 그 마음에 새겨야 될새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겨야 될새 언약, 마음에 새겨야 될그새 언약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자 인간의 형체를 가지사, 참 사람, 참 인간,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참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사실을 우리,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에레미아 31장 1절에서 33절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0절까지 내용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나옵니다 옛 언약은 신해산 언약이고 새 언약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사건, 십자가사건,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사실을 마음판에 새겼을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내용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요한계시록, 이만이 교주가 전하는 과천 유대열 장막성전의 배도의 비밀, 멸망의 비밀, 요한계시록 실상이 새 언약이 아닙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다시 한번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0절, 에레미야 3 1 1장 31절에서 33절까지 읽어보시고 마음판에 새겨야 될그 예수님 새 언약이 무엇인지 새 언약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성경이 말하는 새 언약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 이 잔은 피가 포도주 피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입니다. 이만희 교주 요한 게시록이 새 언약이 아닙니다. 골롯에서 1장 15절에서 18절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다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은, 몸은,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마음으로 으뜸이 되려 하심이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엠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 그의 근본은 예수님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사야서 48장 12절에서 16절.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야고바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땅을 편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8장 12절입니다. 야고바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또 나는 마지막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 게시록 1장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오 마지막이니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다 예수님은 성삼의 일체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시록 2장 8절입니다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르시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참 인간. 참 인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구약시대에도 활동하신 예수님 지구와 우주가 생기기 전에 존재하셔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의 육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실존하셨는지 어떻게 나타나시고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게시록 21장 1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요한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도 구약 시대에도 활동하시고 이 우주와 지구가 생기기 전에 존재하신 창조주 요호와 하나님임을, 성자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 전에 실존하신 예수님, 창세 전에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27절, 그리하면 내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존재하셨다 실존하셨다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성부 하나님이시여 창세 전에 내가 예수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 전에 존재하신 지구와 우주가 생기기 전에 존재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베드로 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대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대신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대신 이이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대신 예수님의 성육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 성자 하나님 고린도 전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고린도 전서 1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의 아래 두신 이가 성자 하나님 아래 두신 성부 하나님이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시게 하실 때에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우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또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게시록 10장 6절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3장 33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 아니 요한복음 1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19절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은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 함이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요한복음 15장 27절에서 20 8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주를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실고 하나님이시며 구약시대에도 나타나시고 활동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단에 빠진 신도들과 상담을 하거나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과 상담을 할때 매우 매우 중요한 성경구절들입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예수님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신천지는 인간 예수를 주장합니다 피조물 예수를 주장합니다. 인간 예수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양자 피조물 인간 예수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도 활동하셨다는 것 구약시대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 함께 조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함께 성경을 찾고 끝까지 함께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나타나신 예수님 요한복음 8장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읽느니라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는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4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급 사건, 홍해 사건, 광야 사건 홍해와 광야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홍해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곧 예수님이시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할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예수님을 가르킴이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셨다 예수님은 구약시대에도 활동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의 하나님은 엘로힘이고 이 엘로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가르치는 복수, 복수형입니다. 복수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 우리 복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많은 이단 사이비 집단들과 신천지에서는 이 우리를 영적 피조물 천사 하나님에 소속된 영적 피조물 천사들과 함께 사람을 만들고 이 천사들이 창조사역에 동참했다고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 피조물 천사를 창조주로 바꿔버리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천사가 될수 없습니다.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 요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 중 여기에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창세기 11장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여기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요한 1서 5장 7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우리는 지금 구약시대에 나타나신 구약시대에 실존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성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인도됨에 그에게 예수님에게 영광과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기록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하나님 우편에,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님, 아들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위세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네, 주께 이르시되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님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1절과 5절에 보시면 주 오른쪽에 계신 주, 두 명의 주, 두 명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나옵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성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주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두 분의 주두 분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오른쪽에 계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달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 후에도 없느니라 나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약시대에도 활동하시고 지구와 우주가 생기기 전에 존재하신 실존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5장 2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신명기 32장 39절. 이제 나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이제 나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요한복음 8장 24절 28절 요한복음 8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상담할 때 아주 자주 사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예수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예수가 하나님이신 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여호와이신 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성삼의 일체 여호와 성자 하나님이신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창조주인 줄 알고 내가 여호와 성자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그새 언약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사건, 부활 승천과 재림에 대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음판에 새기고 그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도를 마음판에 새기고 믿는 그 믿음이 진리고 복음이며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이름은 김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에도 우리를 위하여 활동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것이니라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사사기 13장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구약성경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존재가 나옵니다 이여호와의 사자로 기록된 내용 중에는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를 제외한 여호와의 사자는 기묘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야곱과 씨름한 존재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세 사람 중에 한 존재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한 한 존재 구약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 중에 천사가 아닌 존재가 있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사사기 13장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이단 사이비 집단들과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성육신 하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활동하신 지구와 우주가 생기기 전에 창조주로서 실존하신 이런 예수님의 실존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에도 활동하셨고 지구와 우주가 생기기 전에 실존하신 예수님은 창조주 여우와 성자 하나님입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진 신도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인하시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우리 목사님들이나 상담사들이 계시다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설명할 때 교육할 때 접근 방법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이 사실을 확인시키고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예수님이 구약시대에도 활동하셨다는 것과 창세 전에도 실존하셨다는 이 내용을 확인한 후에 성도들에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교육하면 성도들이 아주 쉽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신앙을 할수 있도록,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이 쉽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